네 안녕하세요. 양코치외환거래 양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대한 업데이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유로달러 마켓 스트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셋업을 찾을 수 있었고 이번 주에는 어떠한 거래를 할수 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을, 아 저번 영상을 보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플랜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 레벨에서 레지센스를 뚫지 못하고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그 다음 스트럭처 레벨이나 피부나치 레벨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그러한 플랜이었고요. 두 번째 플랜 같은 경우에레지지센스에서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상방으로 레지센스 e n t l e m 리 n 리 h e Ladies and gentlemen, the l a 수 i e s and g 두 가지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은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준 후에 스트럭를한번더 터치를 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했었으면 은 어디서 거래를 할수 있었을까? 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지금 약 1대2 비율의 수익을 만들고 계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61.8 레벨까지 1대2 비율이 약간 넘는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저희 공지방에 260명이 있는 공지방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유로달러 4시간 차트입니다. 트렌드라인 상방 브레이크하 후 업트렌드라인 유지 좋게 상승 중입니다. 저번주 좋은 매출 세로을 통해 수익을 만든 유로달러는 현재 마켓 스트럭처상 레지센스 레벨에 도착을 하였고요. 서부를 매수 말고 가격 조정 후 매수 혹은 스트럭처 브레이크아웃 플러스 리테스트 후에 매수를 보는 것이 좋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똑같은 플랜입니다. 이것을 8월 30날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시면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좋게 상승해서 수익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 웹사이트에 오셔서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